이0 개, 개, 첫날이니까 2 0 개, 앞으로야, 앞로야 다음 주로 앞으로 네. 아, 뒤로 가면, 너네가더 힘들다니까, 어쩐지, 소리내 되면 진짜 기름 세게 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 빨리 빨리 빨리 와. 빨리 리 와. 빨리 리 와. 빨리 빨리 리 여자개여만아 자리가. 안가네 이제 다리가 아, 자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여 o k 여 y okay. 야빨리 y okay, o k a 가 o k 지금 자 k 이 y okay. Okay, oh. okay. o k 오케이 k a y o 앞으로 앞으로 y Okay, okay. Okay, okay. Okay, 너나 몇 개야? 아, 깨웠다, 자, 자, 자. 자, 개, 개. 아, 아, 마지막이 겠다 아, 아, 아, 아, 아! 끝까지 잡아야 아. 돼. 아.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자. 오, 다시, 아, 자. 끝안분도안 걸려. 아! 끝나겠어요? 네. 아. 네. 빨라, 빨라, 빨라.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여기, 여기, 여기. 빨리, 빨리, 빨리, 아이씨, 아이씨, 잡아야지. 다이빙 아이씨. 하면 잡아야지. 네, 아이씨라. 아, 이거, 이거안 가, 안 가, 안 가. 에이, 빨리 앞으로 돌 앞으로 뒤로 둔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이, 아, 에이. 빨리 잡으라고 에이. 자, 자, 서비스. 아, 씨. 아. 카메라맨님께 죄지었어. 그아 아니야. 아 진짜 죽을 거 같다 진짜로. 와. 내가 네번 한번 집에 간다. 예. 오케이. 네번 어. 한번 집에 가겠습니네 번이죠. 네 번이요? 그요 이걸 네번 해야 돼요. 네. 다음 턴두 번. 맞아. 턴한번 하고 가잖아. 집에. 오케이. 어? 서비스 타임 없어 이런 거. 형 네. <놀람> <놀람> <놀람> <놀람> <그럼> 괜찮아요? <놀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네, 하고 네, 더 잘할 겁니다. 이런 거한두번 했는데. 재밌게 해야죠. 자! 네! 빨리 빨리 네! 다 네. 자, 운 남았어요. 웨이트. 아, 맞네. 아. 아니 운동을 해도 해도 하루거안 셀나.